물이 끓기 시작해 가지고요 저희는 물도 새고 있고 다행히 잘못 사가지고 밑으로는 물이 새고 있고 새는 물을 계속 벌레질 까며 옆에서는 푹푹 찌는 데 물이 끓고 있고요 앞에서는 팬이 두개가 돌고 있고 시끄럽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목소리> 꽂아 줬어요. 그 배터리 충전도 완충을 시켰고요. 그리고 충전기도 연결을 해 놨고. 이 제품은 3000W 24V짜리 인버터입니다. 12V도 3000W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2V 3000W는 무서워요. 왜 무섭냐? 사실 인버터가 12V도 3000W를 견디게 만들었어요. 12V 3000W 쓰면 네. 280A, 270A 정도 되거든요 음. 그러면 인버터가 버티면 뭐해 고리 단자가요 못버텨요와셔가 <웃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한 10분 돌리면 여기 끼워놨던 스프링 와셔가 까맣게 타버려요 그래서 인버터가 버티는데 전선이 못 버티고 이런 접촉 부분들 있죠 고리단자도 이게 전선을 못해요, 전선. 4AWG 실리콘으로 깔면 뭐해요? 단자가 200A를 못 견뎌, 실제로. 아무리 좋은 것 같다, 꼽아도. 그리고 또딴 거. 여 부품은 안에 스위치는 그 MOSFAT라고 그러거든요, 전자 스위치. 네. 걔는 300A 견딜 수 있게 막 병렬로 쫙 깔아서 큰 놈들. 근데 PCB 기판이 사실 장시간 못 견뎌요. 300A를 12V 인버터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라 어느 브랜드건 300m, 3000W 3 0 0 이상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물론 있어요 12V에서 3000W 이상을 내려면 어떤 제품이 나오냐면 크기가 여기보다 두배는 커져요 왜냐? 아까 PCB 기판이 못 버틴다고 했죠? 듀얼 기판으로 딱 넣는거야 위아래 넣든지 가로세로 넣든지 보통 위아래 나요 위로 기판에 200짜리 한장 아래로 200짜리 한장 최대한 이론상 낼수 있는게 4000와트에요 12볼트 인버터에선 4000와트 이상 있다? 막있더라고요타터봐 막 보니까 8000와트도 있어 요이거부터작은데 그냥 뻥이예요 PCB는 아무리 잘 버텨도 지속 200A밖에 못 버틴다 한장은 그리고 4000암평 아까 제가 구리단자못 견딘다고 했죠? 4000이 되면 그래서 이 단자가 듀얼로 들어가요 빨간거 두개 까만거 두개 왜냐면 이 단자가 300암평 견딘데 그럼 뭐해 여기 끼우는 고리가 못 견뎌네 총체적으로 못 견뎌요 12볼트는 근데 24볼트는 돼요 왜냐 24볼트는 전압이 두배죠 전류가 반. 반이에요 그래서 3000와트를 견딥니다 그래서 24V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대기 전력은 지금 누구 꼽아놨고, 대기 전력이, 인버터 대기 전력은 3000W짜리가 7W 정도 나와요. 켜놨을 때. 지금은 8W, 9W 나올 거예요. 그냥 제품을 꼽아놨으니까.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꼽은 상태에서는 7W 정도 나옵니다. 3000W 인버터에서 7W 대기 전력이 나오는 인버터는 보신 적 있나요? 인버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건 12부 전기를 배터리 DC 전기를 AC로 바꾸는 거예요그 원리는 막 고속 스위칭을 해요 요새는 다 옛날에는 기계식으로 했는데 요새는 인버터 IC 칩이 있습니다 칩을 잘 사면 그칩 안에서 헵메가헤츠 단지로 막 스위칭을 해주면서 DC를 교류로 바꿔줘요 근데 그런 거는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칠판 갖다 놓고 한번 아니면, 다이오드랑, 그걸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지? 스위치, 네 개. 인버터를 만들려면 스위치 네 개, 다이오드 네 개. 그리고, 컨덴서, 좋은 거. 리고 코일. 그런 게 있으면 인버, 인버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네. 재미로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전기를 변화할 땐 항상, 보낼 땐, 손실이 발생해요. 다 전환 효율이라고 불러요. 그런 걸 가지고.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제품들 인버터만 아니라 DC DC 컨버터라고도 하죠 그리고 SNPS라고 부르는 제품도 있어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 그런 제품들의 효율은 보통 좋은 제품들이 90%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효율을 좋게 만드는 데가 이제 MPPT 쪽이에요 MPPT 쪽은 워낙에 전기 생산량이 적어요 그리고 태양광을 진짜 쪼잔 놨잖아요 태양광 효율 21% 22%, 22 가지막 1% 차이로 기술이 얼마나 우월하에 그래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이런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전환 효율도 거의 95% 이상으로 맞춰 이런 애들은. 근데 인버터 같은 경우는 사실 재보면 그 한국산은 90% 그리고 중국산 좀 싸구려는 85%만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재보면 어90 24볼트는 97%까지 나옵니다 30볼 동안 어떤 전자제품을 쓸거냐면 지금 인버터를 테스트하려고 여러가지 제품을 알아봤는데 딱 적당한게 이거더라고요 이거는 돼지꼴이라고 부른데요 저도 이런걸 써본적은 이를 한번 써보고 오늘 두번째입니다 공사장에서 물을 데필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의 출력은 정확히 3kg짜리 요 220V 3kg 음...이 제품이에요 이게 3000W 인버터입니다 그리고 이건 3000W 짜리 정식 명칭은 워터 히터예요 밑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다라이가 있고요 넣고 그럼 한번 틀어 볼게요 자 틀자 틀었습니다 비자마자 팬이 돌기 시작하고요, 시끄러울 거예요. 냉각 시켜야죠. 3,000 w 트 지금 소비량 얼마죠? 3 k g 입니다 네, 3 점이 안되죠 네, 딱 3.0.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돼지 꼬리가 이거 들면 안 되겠다. 들면, 알겠지? 모르겠지? 지금 워터리터가 소비 전력이 3 k g 고요 배터리에서 소비하는 전력도 3 k g 예요 변환율 거의 99%라는 얘기라고. 볼수있고요 이게 만약에 변환효율이 10% 정도 됐다면 배터리 쪽에서 3.3kg 정도가 측정이 됐을 거예요 아! 충전기 켜다 40시간 계속 쏴줘야 돼 40시간 쏴지고네 올라가죠 전압 25.9 25.9 30분은 버텨줄 수 있을 것같아 이제 예 이제 시작했고요아 11.17분 이거 시끄러워도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소리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몇분 들려서 와 30분 돌렸다 3kg 네. 아직 3kg 맞나요? 네 지금도 3kg 3kg로 썼으면 3kg가 나와야 된다 지속으로 24시간 <웃음> 그리고 사실 저 여긴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 국내에서 원격 화면을 딱 발급이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24시간 삼트로 돌려봤어요. 거는 배터리가 아니라 삼트로 출력을 쫙 밀어내주는 DC 출력을 내주는 장비가 있으니까. 오! 따뜻한데? 물이 끓기 시작해가지고요. 저희는 물도 새고 있고. 다행히 잘못 사가지고 밑으로는 물이 새고 있고 새는 물을 계속 벌레질 까며 옆에서는 푹푹 찌는데 물이 끓고 있고 있고 있고요 앞에서는 팬이 두개가 돌고 있고 시끄럽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에 딱 오늘 불절시간이 보고 있던 인버터 3000W로 1시간 돌리기 1시간 돌리기 성공했고요 미션은 성공한것같아 라이브로 1시간 돌리기 편집없이 그게 다예요 되나 안되나 그리고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라이브를 지금 했잖아요. 라이브를 할땐왜 라이브를 하는 거냐면요. 그 전에 24시간을 돌려봤기 때문에 아 24시간을 여러 번 돌려봤기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해요. 라이브 돌려봤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라이브로 하는 겁니다. 1 2번트도왜안했는지라 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복전대요 안전한 제일 취약점인데. 3000W 견디는 제품 만들면 뭐 하냐고. 전선 4짜리 쓰면 뭐 하고. 단자가 못 견뎌요. 단자가 견딜 수 있는,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기, 정상적인 고리단자가 견딜 수 있는, 써져 있어봐. 그런 거막8 0만페라고 정상적인 여러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살수 있는 고리단자 중에 제일 좋은 게 200A를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0W, 12V, 3,000W짜리는 인버터가 돼도 현실적으로 딴 데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내인버터는 3,000W야 그래가지고 3,000W 땡겼으면 여기서 불이 나고 이게놓고 답이 안 나오죠.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3,000W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2 5 0 0까지 2,500까지는 됩니다. 2 0 이상은 2 0 0 0 0 0지 200만 야이뚜0배계산해놓은것 네. 네. 200만 계산해 둔 거예요. 200만 까지는 된다. 200만 페 이상은 견딜 수 있게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절대 로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열 아까 측정이몇떠나오던가요 잠시만요. 36도 36도 나옵니다 3키로한한시간 돌렸는데 인버터 용도는 36도 그리고 저희 지금 저희 사무실 환경이 되게 더운 환경이고요 괜찮네요 36도 충전기를 좀... 충전기를 몇더요 지금? 43도 충전기가 더 뜨겁네요 충전기가 43도 인버터가 36도 전선은. 음. 그래도 24도니까 이 정도. 24부터니까. 11부터까지 했으면 여기가. 전선 42도. 가지고 42도 전선. 아까 45도. 어떤 분이 온도 측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 끄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안만들까 자, 이것도 인산철 배터리야왜 안만드냐 음. 인산철 배터리가 는 그냥 리튬 배터리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더 좋은 배터리도 아니고 더, 나은 배터리도, 아, 더 나쁜 배터리도 아니에요 그냥 용도가 다른 배터리일 뿐입니다 왜 안만드냐면 배터리 만들 때막 내가 LG화학이야 그런 배터리를 만들면서 내 배터리가 어디에 왕창 쓸거라고 예측을 할까요 여러분 다아실거예요 lg 화학이 막 배터리를 만든다면 lg 화학의 경영자들은 이 배터리가 수요가 어디에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할까요 배터리 수요가 가장 많은 곳 자동차 전기자동차예요 어떤 전기자동차 폴프카트 같은거 말고요뭐 슬슬슬슬 쿠키리 관람차 그런거 말고요테슬라 같은 진짜 좋은 성능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고자 할거예요 거기는 인산차 안돼요 왜냐면 출력이 안돼요 전기차에 들어가는건 1층 위원으로 가야돼 20T정도 쫙 뽑아줘가지고 순간 액셀레트 받으면 옛날엔 전기차면 사람들이 생각이 순진했어요. 굴러만 가면 되지. 시속 60km 그래가지고 우리동네 가보면은 그 올림픽대로 진입하기 전에 그런 게 있어. 저속전기차 저속 전기차 진입 중지. 전기차는 다 저속이란 말이냐 근데 그걸 상식을 뺀게 테슬라죠? 제로백 3 5초만 4.5천가 아무튼 겁나게 빨라요 전기차는 저속이란 그고정하려면 깼어요 그 다음 부터 이제 전기차는 고속이 돼야 됩니다 고속도로 들어가야 되고요 고속도로를 달려면 리 리튬 인산체 가지고는 틱도 없습니다 그건 리튬 인산체를 후저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특성을 가진 배터리들이에요 리튬이오는 자기 용량이2 0배까지쭉막쫙 내요 그러니까 리튬이온을 만드는거에요. 전기차에 공급을 하려고 그렇다고 리튬이온이 더 좋은것도 아니에요. 신중에서 출력이 좋은것일 뿐 왜냐 출력이 좋으면 그만큼 빨리 네. 빨리 수명이 달아요 그정도 차이죠 출력이 엄청나게 좋고 수명이 짧은거랑 출력은 엄청나게 나쁜데 수명은 진짜 긴거 근데 여러분 캠핑카에서 보조배터리를 쓴다고 쳐봐요 20c짜리 배터리가 필요한가요? 이걸로 파워뱅크로 이몰아트 출력 필요하진 않잖아요 아 인산철 업체가 테슬라의 배터리를 납품하는데요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어근데 거기서 리튬이온으로 납품합니다 <웃음> 인산철로 납품하는게 아니에요 리튬으로, 리튬이온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해요 그리고 인산철 업체라고는 안하죠 그냥 리튬 배터리 업계라고 불러요 거의. 인산참조 만들고, 쯤에어도 만들어요. 물론, 클리머도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선형, 무선형은 당분간은 안에요 왜냐면 무선형을 하니까 또 그거 싫어하더라고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쇳덩어리만 있으니까. 싫어하시고. 그리고, 인버터는 이제 사실 이미 KC 인증은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죽은 데서 그냥 진행했어요. 한국에서 떨어지면 한국에서 붙으라고 한국에서 하고 국제 보면 SLG라고 하나요? 네 국제에서 인증대기관이 있어요 신천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군데 다 넣었어요 음. 둘다 붙어도 좋고 한군데만 붙어도 좋고 둘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웃음> 충전기를 빼고 하면요 충전기를 빼고 하면 요거 30분도 못걸려요 왜냐면 지금 3000W 240W 어, 그... 24V 120W 파워백이기 때문에요 충전기를 빼면 전에 해보니까 2 0 분도 안들어가고 배터리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계속 끄고 했어요. 네, 이제 꺼도 되겠죠? 저도 이제 퇴근을 하겠습니다. 이쪽 봐야지. 네, 그럼 오늘은 이제 마무리할게요. 다시 한번제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를 수도 있어요. 오늘 뭘 했냐면 되게 시끄럽죠? 이렇게 시끄럽게 하려고 뭐 하는 거야? 오늘 뭐냐면 3 0 0 0 w 트 인버터를 가지고 3 0 0 0 w 트물 끓이는 기계 테스트를 1시간 동안 했습니다.